지금부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의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저작물 등록에 대해 안내할 저는 창작이, 저는 나눔이랍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 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안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를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우선 등록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해주세요. 아직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해 주세요.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등록 신청을 위해 메인 화면 좌측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을 클릭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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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 개요를 작성하는 프로그램 등록 신청 명세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저작물에 대한 명칭과 창작 및 공표일자와 같은 등록사항을 작성하는데요. 각 항목란의 도움말을 참고하여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는 크게 응용 프로그램과 시스템 프로그램으로 구분하며 저작물과 가장 일치하는 종류를 선택하도록 합니다.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프로그램의 종류가 보이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신청서류 받기에서 프로그램 저장물 신청서류 전체의 프로그램 종류 코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청 대상 프로그램 저장물이 4차 산업과 관련이 있을 경우 해당 분야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4차 산업 해당 여부 체크는 신청인의 선택사항이며, 등록증 및 등록부에 표시되지는 않습니다. 안내를 참고하여 각 항목별로 상세히 기재해 주세요. 각 항목별 안내에 따라 사용 기종, 사용 OS, 사용 언어를 선택하세요. 만약, 프로그램 구동을 위해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할 경우 예를 체크하고 필요 프로그램 명을 직접 입력하며 다른 프로그램이 필요 없을 경우에는 아니오를 체크합니다. 이제 복제물을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인터넷 전송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복제물 제출 시 이것만은 꼭 명심하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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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수수료를 결제하는 단계인데요. 해당 신청에 대한 수수료 결제 예정 금액을 확인하는 페이지입니다. 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수수료는 5 3 6 0 0 원입니다. 이때 동일 신청인이 동시에 같은 종류의 등록을 11건 이상 신청하는 경우 10건 초과건에 대해서는 다량 등록 할인이 적용되니 참고해 주세요. 수수료 결제 예정 내역에 표시된 수수료가 맞다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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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서 인증 방법은 공동 인증서의 위치를 확인한 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앱 인증 요청은 인증 수단 안내 동영상을 참고하셔서 인증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증 수령 정보 입력 페이지입니다. 등록 완료 시 교부되는 등록증의 수령 방법을 선택하고 관련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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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등록을 위해서 빠른 시일 내로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3주의 보완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이 발려되실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프로그램 저작물 등록이 완료되어 드디어 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온라인 저작권 등록 신청 절차 안내였습니다.